형님들 반갑습니다 아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게임은 말이요 주라기 공원 게임으로 불리던거 아시죠? 캐릴락 다이노소 스토리 파헤쳐 보았습니다 서기 1913년에 인간들이 환경오염 일으켜서 지상에 큰 재난이 일어나버린겨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니요 지하에서 600년 동안 생존한 거야 다시 올라왔더니 환경은 좋아졌는지 말이요 공룡들이 다시 뻔한겨 이게 뭔 개같은 전개냐고 연병게임이니까 그냥 넘어가 그래도 서로 공존하면서 잘 살다가 갑자기 공룡들이 사람들 잡아먹는겨 웜에 무섭단게 블랙마켓이라는 게임 조직이 공룡들을 마구잡이로 잡으니까 얘들도 인간들한테 반격한거였어 그래서 공룡을 사랑하는 환경단체가 자연의 균형을 위해 블랙마켓을 소탕하기로요 이 아저씨는 환경단체 리더 잭텔넥 텔레. 잭텔넥의 마누라 해노던 디무스타파모시기 이름 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농협직원 메스 이음더럽게 어렵네 그냥 강호동 2513년 환경단체 직원들의 블랙헤스톱 탐작전이 시작됩니다. 블랙헤놈들 떼거지로 덤볐지만 환경단체한테 두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두목으로 보이는 놈 만났더니 갑자기 귀용공룡을때려고려 나쁜놈의 자수 맞아야 정신차리지 좁혔더니 지가 보스가 아니래 북쪽에 또 다른 일행이 있대 감히 공룡들을 사냥하고 있다고라 참을 수가 없단게 바로 출동! 총 들고 있으면 뭐하냐? 주먹에 나가 떨어지는디! 웜의 저팔개같은 두목이 공룡을 썰고 있어야! 삼겹살 파티하자는게 뭐여? 저팔개를 때려잡는 사이 블랙마켓 나쁜 자습들이 환경단체의 기지를차지하려 한겨! 자습들 감히 빈집을 털어야! 캐니락을 타고 차로 친구면서 돌진합니다요. 원해. 갑자기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 찍고 있구먼. 환경단체는 공룡은 사랑하지만 인권 따위는 개나중단게. 하지만 블랙마켓 놈들이 벌써 기지를 장악하고 있었던겨. 네가 대장이냐. 종짜 실컷 해줄 텐게 기다리란게. 슬라이스인지 슬라이던지 뭔가 하는 놈이 나오는데 이놈의 짜식이 부메랑을 슬라이더로 던져버려 부메랑 쇼를 끝났으면 뒤져야지 그때 동네 마을이장이 공룡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분리를못 참는 우리 주인공들이 출동하자 역시 블랙마켓 소행이었구먼 공룡 돌련변이도 있었는데 뭐요 블랑카 아뇨 어쨌든 이장을 만났는데, 뭘 건인지 멀리 건인지 아는 놈이, 총으로 싸우리네? 나쁜 자스, 분노의 주먹맛을 보여줬더니, 갑자기 공룡 돌려변이로 변해버려야. 웜에, 안 그래도 머리숱 없던디, 완전 대머리 돼버렸구만. 볼렉마켓이, 그냥 깡패 주직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생명체까지 만드는겨? 어째? 소탕하러 가야지. 이 녀석들 끝도 없이 나오는구먼 월급은 잘 주는가메 그럼 모에 실업용주가 되는디 인권도 없냐 부하들을 돌연변이로 만들어버리네 이괴호을 만든 것은 페센덴이라는 현재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공룡 돌연변이들을 만들어 지구를 지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악당이었죠 스펙타클하구만 마침내 패센된 박사의 방으로 갔지만 뭐야 아까 뒤졌던 슬라이스가 돌연변이가 되어버렸네 거기다가 세마리요 여기서 동전 많이 날렸었지 이제 세마리다 족쳤쓴게패센된 박사도 조지로 가야지 드디어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놈의 짜식이 돌연변이로 변하는겨 머리카락 자라나는 기술은 아직 성공 못한 거냐? 아무튼 박사를 쓰러뜨리는데 이 자식이 또 변신을 하네 머리카락은 안 나고 공룡 대가리가 두 개가 타나보로 주인공들이랑 열심히 싸우다가 호동이의 펀치에 박사는 죽습니다 그때 연구소가 무너지려 하자 주인공들이 탈출을 하는데요 리더의 여자친구가 집비져버려 결국 농협직원이랑 강호동이만 탈출한겨 의리없는것들 지들끼리 가는구만 워웨이 잭과 해노가 살아있었구먼 배신자자색들 이들은 차 안태워줄겨 피어랑게 지금까지 전라도 아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